Hi,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야간족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날이 좀 풀리면서 수온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동묘하나다, 뭐, 감을치라든지 뭐, 붕어, 잉어, 쏘가리 등등, 다양한 어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연천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 네, 오늘 채니형님 영상을 보니까, 소바리가 뭐 막열 마리씩 나오고, 가물치 막열 뭐 마리씩 보이 하더라고요. 잘 왔어, 인천에. 그래서 타이밍 아주 좋게 한번 재미 좀 보고자 왔습니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아, 진짜로요? 가물치, 소바리, 뭐 이것저것 다 잡아보겠습니다. 어, 보통 원래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자신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작정하고 왔어요 원래 장갑도 안 끼고 족대지잘 못해서 족대도 잘 집에 없는데 사왔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잡아드릴게요 쏘가리 오자자 <웃음> 제발 잡아보자 작정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 가기 전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노하우가 있네 요번에 여러분들 체리형님이 가물치도 거의 한 7마리 8마리 잡고 쏘가리도 많이 잡으셨잖아요 쏘가리 수십마리 잡았지 이야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1,2년 해서가 아니라 포인트들을 잘 알아야 되고 잡는 노하우도 있어야 돼요 아 어, 추워 왜 이렇게 차가워 지금 지금 3명이서 흩어졌거든요 저기 선수님 저쪽이 형님 그다음에 제가 여기 중간 쪽 어디 갔지 왜요? 아니 안 보여 어, 어디 갔지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들 제가 족대지를 많이 다니긴 했는데 초보예요 초보 제가 벌써 도망갔네 아 모래무진가요 이런 거는 뭐 많이 봐가지고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 <웃음> <웃음> 응. <웃음> 그것도라뇨? <웃음> 안돼아 <웃음> 나왔다 나왔다 아또못 잡는 척 하느라 좀 힘들었네 또아 <웃음> 오자마자 모래무지 잡았습니다 모래무지 풀어 줄게요 가라 자 여러분 저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갈게요 우선은 모래무지 잡았으니까 어 이제 뭐 붕어나 잉어 정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가물치랑 쏘가리 과연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늘 가물치한 한번도 안보이오요 제가 왔잖아요 도망간거죠 이제 무서워가지고 어 있다 여기 있다 붕어인가? 근데 왜 이렇게 너무 박혀있는데요? 음, 음, 음. 아니요 거의... 오 잡았다 잡았호 어, 붕어는 진짜 잡기 힘든데요 아 진짜 그렇죠? 네. 아 진짜 어려 가지고... 엄청 어려운 거 잡았네 제가 붕어를 잡았습니다 이제 스스로 잡은 적은 사실 처음이에요 야 한.. 20.. 중후반 정도 되는 붕어인데 야 우리나라에 붕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아마 이 친구는 토종붕어로 보입니다 여기 앞에가 좀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점들이 있는 거는 겨울에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햇빛을 받을 때 유리하기 위함으로 이제 색깔이 반점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잘 몰랐을 때는 병에 걸린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보내줄게요 운이 좋구나 잘가 고마워 보게 해줘서 자 여러분들 지금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잉어 아니면 가물치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이게 여러분들 어깨 너머로 배운다고 이게 잘하시는 분들 옆에 다니다 보면은 보고 배우는 게 있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가물치들이 가물치? 가물치? 와 크다 커커커커와야와와 와. 와, 진짜 크다 와이 무섭게 생겼어 와뱀이 구렁이 뱀 진짜 딱 그게 연상이 되는데 왠지 가물치 나올 거 같았어 잉어 이거 이거 제가 이제 스타트업이어서 한 단계씩 가야 되거든요 <웃음> 이제 모래무지, 붕어, 그리 잉어거든요 아 근데 깊다 너무 왜 이렇게 많아요? 두 마리 있네요 두 마리? 옆에 작은 애 붕어 잠시만요 저 고무장갑 좀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고 맞나요? 아 너무 깊다 이거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아 천천히 천천히 안 보여요. 땅으로. 아. 여기서. 넌어들어어 아우 다단계로 아주 잘 가고 있다. 우와, 와 시크다. 와. 이야. 우유, 우유, 좋습니다. 이거. 고마워 받고 이게 보게 해줘가지고 와와 와, 우리나라 토종 니마입니다. 빛깔 봐봐. 너무 건강하다. 오. 오 갔다. 안 갔다. 있어 있어. 아이고. <웃음> 자, 이제, 이제 가도 되는데. 편해줘? 네. 음, 가자. 놔 줄게요. 가. 가라 어내발 치고 가네 야 근데 우리나라 진짜 토종물법이들 여러분들 열대어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정말 이쁘 종이 많아요 납자루 종류부터 뭐 각시붕어도 심지어 굉장히 이쁘고 저는 개인적으로 쏘가리 제일 좋아합니다 만다린피시라에서 무늬가 엄청 이쁘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빨리하라 그랬잖아 아 맞다 급할수록 빨리하라 어디죠? 있 파롤 피자 여기. 아이고야.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잡아 볼게요 여러분. 들어, 들어, 들어. 또 또. 아, 오늘도 순탄하나 했네. 이거 거의 그 수준 아니에요? 그 게임 시작하면 튜토리얼. 그냥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면 바로 게임 끝나 가지고 튜토리얼 끝.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늘. 툭 쳐! 들어와, 들어와. 아! 잡았다! 얘 3, 40cm 40cm 가물치야제 <웃음> 인생 첫가물치 <웃음> 여러분 이가물치는 제가 잡은 가물치인데 크기는 작은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스네이크 헤드는 진짜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야.. 너도 가라 오늘 과연 고급 어종인 소가이까지볼수 있을지. <웃음> <웃음> 어 진짜요? 오 진짜 진짜 진짜. 오 족대 한번 대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제 족대는 저 그냥 멀리서 대고 있을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오오오오오 빠르게 음. 흐르지가 않아서 음. 이게 흙탕물이 빨리 안 사라지네 얘가 승져 있어 대가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음. 과연? 두마리였어두 아리에요? 제 족대 에이. 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할까요? 도와... 네? 와와 <웃음> <웃음> <웃음> 미쳤어 한마리 잡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마리가 더 묶여졌어 와 묶여요 미끄러우니까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와 여러분들 이게 만다린 비씨입니다 만다린 비씨 일단 잡아 와 미쳤어 이거 진짜 제가 제니 형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주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실제로 댓글도 많이 단대요 근데 주작 절대 아닙니다 와 아, 저렇게 꼬리가. 살짝 나와 있는데 엄청 큰쏘가리가 들어가 있네 우아를몇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로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진짜로 우선 확실한 거는 지금 제가 가물찌까지 잡았어요 야 기분 좋다 지금 거의 한 시간 했나요 저희? 한 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 딱 조명이 딱 꺼지는 거 봐서 한 시간인데 와 진짜 대박이었다. 오늘 네, 조과. 진짜 짧고 굵게 와. 와 사이즈 괜찮은 요이 이것도 한 3자 가까이 되고. 멋있는 건 진짜 얘 표본 무늬가 장난 아니에요. 야 강물치도 60대겠네요 어. 진짜. 어? <웃음> 아, 잠깐만. 잠깐만. 진짜 옛날에 얘를 왜 뱀이라고 불리는지 확실히 알것 같네요. 아가미가 건조만 안 되고 물이 계속 있으면은. 숨을 계속 할수 있는 폐호흡을 하거든요 사이즈 이 정도면 진짜 준수하고 저는 이거 문이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이게 큰 매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얘는 오늘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주겠습니다 고마워 오늘 마, 만나줘서 잘 살고 <웃음> 유영하는거봐유영하는게 무섭다 저 가져가도 돼요, 진짜로? 네. 진짜요? 네. 저 아빠랑 매운탕 한번만. 네. 아싸.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된다가던데요,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아, 찔리면 뒤지게 아프지. 이게 가시가 진짜 이게 독이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있는 점독 있는 점인지는 몰라도 없는 거죠? 없어. 나 어제 찔렸거든. 큭. 너무 너무 듣고 싶어. 어, 누세요. 괜찮아요. 진짜로. 바꿔 줄까? 다른 걸로? 너무 많이 말로. 아, 어 아, 좋아요. 우선 그래. 가서 한번 구경 도 해도 돼요? 어, 일단 가자. 야, 여기가 소갈이 연못이구나. 우와, 여기 소갈이 몇 마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여기 소갈이 있네. 여기는 두 마리, 저기는 한 20마리? 와, 소갈이 이렇게 <웃음> 연못에 그냥 대놓고 보이는 거 처음 봐요. 아, 무서워. 연못에 큰게 없거든. 네. 큰거 모으고 있어가지고. <웃음> 잘 가.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와. <웃음> 아 진짜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랑 매운탕. 매운탕 소가리 매운탕 먹어볼게요. 오케이. 일어어와 근데 내가 끓였는데 맛있다 와 제가 피쫙 빼가지고 손질 쫙 했거든요 엄청 쫄깃하네 담백하고 쫄깃하고 살이 엄청 그냥 탱탱해요 쫄깃해요 이 말이 참 맞다 오늘 미안해 이거는 안돼요 맵다 이거 음. 어제 한 시간 정도 짧게 했는데 너무 밤늦게 끝나서 아, 자다 일어나서 지금 점심을 먹는건데 와 아, 여러분 지금 진짜 생각외로 너무 맛있게 끓여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어제 한 시간 정도 국대를 해가지고 되게 운 좋게 가물치, 잉어, 붕어, 모래무지, 쏘가리까지 이렇게 잡아서 맛있게 먹네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더 담고 싶은데 저는 먹방 유튜버가 아니라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나중에 더 재밌고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아이고 먹는 집중해야 돼요.